<웃음> <웃음> 28째, 28번째 TV다. 자, 스물여덟째, 번째 팁이다 자, 2 8여 번째 팁이 우리는 전생인연이다. 자,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으로 풀어낸 것이 그 전생인연법이다. 전생인연법이다. 자, 그러면 전생인연법이라 하면 이거는 이숫자풀인연법의 숫자순법법 숫자 위에 숫자인연법 위에 어떻게 우리는 천도가 되면서 이렇게 흘러온 영혼의 세계에 오기까지 에 이루어져 있는 이런 인연법을 풀어난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오는 것은 우리는 전생이에요 그까지는 전생인데 그 오기 꼬아서 이 전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까지를 우리는 풀어낸 거야. 그런데 자기 여기서 재밌다 아마. 우리가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그리고 이 전생 인연법에 의해서 나가 이렇게 부부로 맺었다 아니면 동업으로 했다. 이랬을 때 우리는 인연법으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. 이것을 다 풀어낸 거야. 그러면 상대를 우리는 모르잖아. 우리는 봐봐야 뭐 얼굴 뺏기 모르잖아 그지 그 안에 속마음이 어떻는지 끝마음이 어떻는지 뭐 새까맣는지 흰지 우리가 모르잖아 다만 말 표현사람들 하판는 새까맣겠다 그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 <웃음> 자 그래서 이런 전생인연법을 우리는 풀어낸거야 그러면 숫자인연법의선도에서이영혼의 세계까지 가면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우리는 내 자식이 태어나고 인연법으로 혈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런 인연법에 의해서 힘든 일을 벗어나게 되고 누구말따나요 생각해봐 저런 데서 내가 빚쟁이가 돼있다 하면 분명히 여기 와서 내 인테 빚받으러 왔을 거 아니야 빚받으러 온 사람인데 나는 안 죽겠다고 땡강으면 어떻게 되겠노 열 받겠지 <웃음>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생인연법을 알게 되게 되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 저것이 우리는 전생인연이다 전생인연법이다